그 학습내용과 학습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창업자금 조달의 중요성, 창업자금 조달시 고려사항,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활용방안, 소셜벤처 재무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창업자금 조달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조달 방법 및 성장 단계에 따른 정책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각종 재무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소셜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가들에게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 전문가들은 창업가 정신, 아이디어, 창업 자금 세 가지를 성공 창업의 필수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 벤처를 창업하고자 한다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정확하게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즉,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제도나 외부 투자를 통해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럼, 창업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수의 개인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후원형과 증권형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신생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취득,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2016년에 탄생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는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개별 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의 경우는 한개 기업에 연 1천만원, 1년에 총 2천만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별도의 투자 한도 없이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로는 와디즈, 인크 오픈트레이드, 유킨스타트 등이 있으며, 이 펀딩 중개 업체들은 저마다 특화된 전략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은 사업의 시작과 기회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전에 철저한 자금 조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부채의 형태로 조달하는 방법과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매출이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인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자금 조달 시 적정 수준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관련한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계기업이란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 유지되는 기업을 일컫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계기업이지만 다시 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의 기업을 비유하여 좀비기업이라고도 부르죠. 좀비기업은 생명력이 없는 좀비처럼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비제 의존에 연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비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자 보상 배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라면 좀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좀비 기업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지금은 소폭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20.5%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 음식, 숙박, 건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소셜벤처 발굴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자금, 기업과 연계한 CSR, CSV 사업 및 다양한 공모전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소셜벤처 창업 준비를 위해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소셜미션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창업팀들이 정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스펙을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 참여한 것인지는 소셜미션에 대한 단순한 몇 가지 질문 또는 창업팀이 작성한 한 줄의 소셜미션 선언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창업 준비를 위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공모전에 참여할 때는 이전보다 입상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공모전이 현재 창업팀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발표되는 공모전마다 참여하게 되면 자칫 공모전의 상금만을 노리고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잃고 지원금만을 헌팅하는 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모전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이 투여되기 때문에 소셜벤처 본연의 사업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소셜벤처 창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해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업 자체도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업은 이러한 때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성공에 도취되어 실패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SK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기 향상을 위해 2006년 설립되었습니다. 일회성의 금전적 물질적 지원보다는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발굴, 육성,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여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무 관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관리 기능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소셜벤처 창업 초기에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과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및 재무상태표의 항목들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과 추정손익계산서 또한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손익분기점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란 매출액과 그 매출액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된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매출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기업 매출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란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유사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A, B, C의 세개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A 기업은 그 아이템을 100개 판매하고 B기업과 C기업은 50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A기업에 비해서는 디자인이 차별화된 것 같고, B와 C기업에 비해서는 일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몇 개로 매출을 추정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 근거의 여부가 투자로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렇듯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과 각종 비용을 추정하여 산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그만큼 쉬워질 것이고 이것은 성공에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